오빠 n a l m e n t e 오빠 u n g g u p a n t a i g a a h 우� 도이자가테 가자 제일테가자 <indicesmouth> <웃음> 오이도 먹었는데 <웃음> 허가 쭉 나왔어. 산책 <목소리> 나왔지요에 가자. 오빠한테 가자. 산책 잘 하지 않니? 오도 산책 잘 하지 않 우리가 찾아잘 기다려 들어가야 돼요. <목소리가> 그래야 이제 내일 또 오자. 에일요일 집에 들어가고.